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농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일정 사업기간 내 사용근로자 연인원 수에다가 일정 사업기간 내 사업장 가동일수를 나누는 숫자가 바로 상시근로자 숫자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인원수란 어떤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가동일수란 사업을 가동한 날이 되겠죠.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연인원수 산정의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상용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더해주는 개념인데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수 곱하기 사업 가동 일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때 근로자 수는 육아 중인 근로자 연차 중인 근로자 그리고 산재 중인 근로자 모두 포함한 근로자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정기간 동안에 근로 일수를 더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시근로자 산정을 한번 예로 들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6일에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고 이때 말하는 법 적용 사유라는 것은 부당해고 문제나 연차 문제 그 다음에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사유가 되겠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고 산정기간 즉 발생일 기준으로 이전 한 달간 사용근로자 연인원이 110명이고 사업 가동일수가 21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110 나누기 20을 하게 되면 5.5명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